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 전에 주식으로 깡통을 차고, 이번에 돈좀 모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젊은 시절에 쌓았던 모든 걸 날렸습니다. 심한 절망감과 자괴감에 미친 듯이 몇 개월을 방황했고, 또 1년간을 우울증과 무기력함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참으로 긴 터널을 더듬어 온 듯하군요. 예전만큼의 여유를 가진 생활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와 반성을 합니다. 내 어리석은 탐욕이 나와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알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가치관을 바꾸니 세상이 조금은 달라져 보입니다. 탐욕을 억제하고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전엔 돈이 최고의 가치이며 목적이고 주식투자로 대박을 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줄 알았습니다 쉽게 빠르게 한 순간이라도 더 빨리 부자가 되고픈 마음이 컸지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관심을 받으려 했고 우월감 성취감에 자아도취 되다가 손실날 때는 심한 갈등과 승부욕에 집착 신경은 날카로워졌네요 후 이젠 지난 시절이네요 부자에 대해 전혀 욕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돈에 노예가 되는 것은 싫을 뿐입니다 매일 시세판 보며 신경을 곤두 세우고 눈만 뜨면 주식 관련 뉴스를 본다던지 매매 호가창을 노려보며 손가락질 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기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주업으로 할땐 주식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애초에 돈을 많이 벌 목적이 있었죠 내 가족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걸,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는 동안에 그 소중한 사람이 내 눈밖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주식에 올인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문 투자자도 살아남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주식이란 게 오르고 내리고 이두 가지 반응이 주된 요인인데 요걸 못 맞추니 참 어렵습니다. 홀짝 게임 한 판으로 전재산 올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문해 보시고 할수 있다면 해도 되는 게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재산은 무리고 100만원 정도는 홀짝 게임에서 날려도 뭐 괜찮다 싶다면 100만원이 딱 미매 투자 금액입니다. 더 무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주식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은 역시 시세에 둔감하지만 쉽게 망하지 않을 우량 배당주에다가 자산의 10% 정도를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시세 파악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생각보다 오른 것도 있고 더 떨어진 부분도 있군요. 그러나 감정의 동요조차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액과 장기적인 마인드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생이란 참 묘하네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오는가 하면 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도 하고 세상을 다르게 볼 기회도 주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때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이젠 시간이 없네요. 가장 큰 실패가 주식투자 실패인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큰 잘못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이고 돈이고 나발이고 간에 며칠 전 기침이 심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이랍니다 더러운 세상 역 같은 내 인생입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40년 넘도록 나를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때늦은 후에는 가슴에 낙인을 찍네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나처럼 멍청하게 돈에 노예가 되어 불효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부모님 가슴에 대못박을찍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세상인가 봅니다. 모두가 행복을 찾는 법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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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요것밖에 못 보나 하는 생각에 바보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었지요.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는 밥도 먹으러도 가지 못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는 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는 이게 주식 중독인지 내 자신도 몰랐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런 행동들이 주식 중독이라고 느낍니다. 이때는 내 투자금이 작아서 수익을 많이 못 내는구나 하는 생각에 몰빵을 하였습니다. 내 돈이 조금만 더 많다면 물타기에서 매수가를 좀 떨고 쓸텐데 아니면 상황가치는 종목을 보며 아저 종목을 사면 얼마를 벌었을텐데 이런 개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해서 모아둔 돈 1500만원과 부모님 돈을 조금 보태서 증권계좌에 더 넣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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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수익을 볼까? 한꺼번에 사서 수익금을 왕창 벌어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몰빵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수익도 잘 냈습니다. 300만원으로 며칠해야 30만원에서 50만원 벌던 것이 3000만원으로 하니 하루에도 50만원에서 많을 때에는 150만원 벌리더군요. 제가 사면 그날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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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많이 벌어봤자 아침에 30에서 70만원 벌면 오후에는 물리고 다음 날도 내려가고 더 있으면 안되겠구나 하고 마이너스 300에서 400만원 손절하고 나오고 몇 주일을 30에서 50만원씩 모아서 며칠 만에 한 종목에 물리면서 그동안 모은 돈의 원금마저 까먹기 일수입니다. 저는 그때 우량주로 매매를 안해서 이렇게 손실을 보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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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갈 때 분할매수 분할매도 잘하다가 꼭가 이거는 분명 오른다 하고 몰빵 하면 물립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보니 아직도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몰타기 했습니다 알바에서 돈을 받으면 계속 샀습니다 어느 순간 안 내려가더군요 그 후에는 횡보하였고요 그렇게 손절 안하고 물타기 하면서 몇 달이 더 지나가고 휴학한 후에 집에서 쉬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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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서 그리고 느낀 것이 있어서 몰빵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산종목이 상한가를 치면서 막 오르더군요. 아 저걸 몰빵 했으면 얼마야. 다시 지병이 도지더군요. 그후 몰빵으로 돌변하여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익 잘 봤습니다. 그때가 다시 지수가 오르던 때라 원금 4,500만원 가까이 불렸습니다. 그 돈에서 좀 떼서 동생학 자금도 내주고, 여러 가지 쓸 때가 있어서 조금씩 떼쓰고 아버지도 드리고, 돈잘 벌리니 신나더군요. 그리고 원금 3천만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3천만원이란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돌아다니면서 매일 몰빵 풀매수로 수익과 손실을 오가더군요. 3천만원으로 하루 수익금이 50만원을 넘기기가 힘들더군요. 왜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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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60만원씩만 매수하였습니다 한 종목에 60만원 이상 투자하시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량주 저가주 어떤 종목이던 자신의 판단하에 사고 싶은 모든 종목을 사는 듯 하더군요 따라서 해보았습니다 그때 현금 비중은 테마주의 몰빵으로 물린 것 빼고 1 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1 천만원으로 그동안 공부한 대로 저가에 아니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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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만원이 300만원 되는데 딱한달 걸리더군요. 그리고 300만원이 되었을 때 느꼈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학 자금이나 내줄걸. 부모님 힘드실 때 보태드릴걸. 여자친구 만난거나 좀더 사줄걸. 이제부터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인출하였습니다. 바로 동생한테 만난 거 사줬습니다. 여자친구 선물 사줬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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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하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